내면에서 분열한 또 다른 자신과 싸워 이겨 자신의 기운이 실체화된 복콘분신이라 불리는 존재를 지배할 수 있게 된 야차 야차는 마치 이성을 잃고 날뛰는 맹수와도 같이 거칠게 육탄전을 펼치고 복콘분신과의 연계를 통해 순간적으로 화력을 집중시켜 전장을 뒤누릅니다 전장을 날뛰는 맹수 검사막 모바일 신규 클래스 미리보기 야차편입니다 맹렬한 돌진은 적에게 맹수같이 돌진하여 잡아뜯어 공격하는 기술입니다 첫 타격 성공시 경직이 되며 마지막 타격 성공시 기절시킵니다. 기술 사용시 야차의 방어력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첫 타격 성공시 치명타악률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도끼찍기는 앞으로 한 바퀴 돌며 다리로 지면을 강하게 내려 찍어 적에게 큰 피해를 입히는 기술입니다. 첫 타격 성공시 적을 띄울 수 있으며 화상 피해를 입히고 야차의 공격력이 일정 시간 동안 증가합니다. 점프 중에는 상대는 야차를 잡을 수 없습니다. 나락 붕괴는 바닥을 쓸어내는 공격을 하여 적을 넘어뜨리는 기술입니다. 타격 성공 시 적을 띄울 수 있으며 대상의 이동 속도가 일정 시간 동안 감소됩니다. 강권은 혼과 함께 적에게 강한 주먹을 내질러 공격하는 기술입니다. 타격 성공 시 적을 넉다운시키며 출혈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또한 대상의 공격 속도가 일정 시간 동안 감소됩니다. 태산격은 강력한 올려치기로 적을 공격합니다. 타격 성공 시 상대를 띄우며 화상 피해를 입힙니다. 또한 대상의 공격 속도와 치명타 확률을 일정 시간 동안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심화 기술 습득 시 태산 폭발 기술 피해와 동일한 피해를 입고 대상을 넉백시킵니다. 나선각은 적에게 강하게 회전하며 올려 찬후 주먹으로 내려 찍어 공격하는 기술입니다. 첫 타격 성공 시 넉백시키고 마지막 타격 성공 시 대상을 바운드시킵니다. 또한 타격당 야차의 생명력이 회복되며 심화 기술 흐름 맹포한 습격 기술 적용 시 공중에 떠 있는 상태에서 도끼찢기 기술과 연계도 가능합니다. 기백 방출은 몸속에 내재된 기운을 개방하여 주변의 적을 공격하는 기술입니다. 첫 타격 성공 시 넉백시키고 마지막 타격 성공 시 넉다운됩니다. 기술 사용 시 야차의 방어력이 일정 시간 동안 증가하며 타격된 상대는 일정 시간 동안 이동 속도가 감소됩니다. 폭렬 연탄은 강렬한 분노의 기운을 폭발시켜 전방에 연속으로 공격하는 기술입니다. 기술 사용 중 전방 가드가 적용되며 타격 성공 시 넉백, 마지막 타격 성공 시 대상을 띄웁니다. 심화 기술을 습득 시에는 전방 가드 대신 슈퍼아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지옥떨구기는 적을 잡아들여 내려친 후 다시 한번 잡아 강하게 내려 찍는 기술입니다. 기술 사용 중에는 슈퍼아머가 적용되며 잡기 성공시 바운드가 됩니다. 범인의 타격 대상에게도 동일한 효과를 입힐 수 있습니다. 심화 기술 습득 시 기술 버튼을 유지하면 연속 잡기 기술을 사용할 수 있고 지옥떨구기 기술 피해와 동일한 피해를 입힙니다. 연속 잡기 기술 사용 중에는 무적 효과가 적용됩니다. 바위 깨기는 적을 주먹으로 내려 찍은 후 일격을 날려 피해를 입힙니다. 첫 타격 성공 시 기절시키며 야차의 공격력이 일정 시간 동안 증가됩니다. 마지막 타격 성공 시 상대를 넉백시키며 심화 기술을 습득하면 타격 개체를 증가할 수 있습니다. 원초의 힘을 사용하면 자신의 몸속에 내재된 기운을 모아 힘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야차는 몸 안에 있는 기를 폭발시켜 순간적으로 강력한 힘을 얻습니다. 기술을 사용 시 정신력을 15 회복할 수 있으며 몬스터에게 주는 피해량이 10% 증가됩니다. 그리고 야차가 정신력이 80 이상일 경우 도끼찍기, 강권 기술 사용 시 모든 정신력을 소모하여 일정 시간 동안 투기 상태가 되는데 이때 모험가에게 받는 피해량이 30% 감소되며 도끼찍기, 강권 기술이 강화됩니다. 야차의 특징은 내면에서 분열한 자신의 기운이 실체화된 복혼분신과의 연결을 통해 순간적으로 화력을 집중시켜 전장을 뒤흔듭니다. 마치 이성을 잃고 날뛰는 맹수같이 거칠게 육탄전을 펼치는데요. 야차의 대표 기술 몇 가지를 소개해드립니다. 첫 번째는 도끼찍기로 전방으로 한 바퀴 점프하고 다리로 지면을 강하게 내려찍는 기술입니다. 점프 중에는 잡기 불가 상태가 되며 지면을 내려찍을 때복혼분신이 함께 연계공격을 합니다. 나락 붕괴나 지옥떨구기 기술과 연계시 독기찍기 기술이 보다 빠르게 시전됩니다 다음으로 나선각입니다 나선각은 전진성이 강한 공격 기술로 전투에 진입하거나 이탈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나선각 기술 사용 중독기찍기 기술로 연계도 가능한데요 흐름, 맹포한 습격 기술을 배우면 나선각 기술 사용 후 전진 공격이 추가되어 여유롭게 상대의 상황을 파악한 후독기찍기를 연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속 기술인 투기입니다 야차는 정신력을 모두 소모하여 도끼찍기, 강권기술을 강화할 수 있는데요. 강화된 도끼찍기와 강권기술은 치명타가 발생하지 않는 대신 피해량이 150% 증가합니다. 투기는 도끼찍기, 강권기술을 사용 시에만 발동되기 때문에 투기를 전략적으로 사용하여 전투의 판도를 뒤흔들 수 있습니다. 오콘부진과의 강력한 연계로 전장을 뒤흔드는 야차를 곧 만나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검은사막 모바일 12플레스 미드 보기, 야차편이었습니다.